허드파이 게이렇게 저번에 쿵게타먹고돼집버했네 우리나라 총기 소진했으면 내가 허드파 바로 쐈어 아야아총 대신에 그게 있구만 이렇게 순간 펀치 속도는 초속 23mps 펀치이은 유리도 깨버리고 펀치 의 속도는 22고객의 곤충과맞 맞는 속도 그게 바로 키켓택키까지난해수우 파괴 여러분 허터파괴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방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시피 개과자를 잡아서 간장 개과자장을 먹어보죠 그래서 여러분 뭐 개장으로 하는 거는 보통 뭐 간장 개장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번 제가 개벌로 가가지고 개과자를 잡아서 그 개과자를 간장에 한번 담궈서 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는 군소만 드세요 <웃음> 자 그럼 지금 바로 서해로 운전 론나에서 가야 되는데요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다 되지냐? 같이. 가요. Let's go! 고 will be f 조심히 s 다와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 만약 조선시대였으면 너 활로 바로 쐈어 w i l 오늘 개까지 p 어가 I will be happy. I will be 로 a p p y I will be happy. I 분 i l l be happy. I will 원래 이런 애게 아닌데 지금 공손한 차하고있네요자 지금 바로 개까지 한번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벌로 들어왔는데 저희 보시면 다리 하나 있고 왼쪽에 삼 같은 거 하나 있죠 저쪽으로 쭉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개까지 구멍이 다른 쏘 구멍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굉장히 좀 구멍이 좀 크거든요 저사진한뭐 잡으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낙지예요야 여러분 낙지 그냥 나옵니다 와 근데 오늘은 개까지 키조개가 뒤져 있는데 이거 다 뒤진 거 어, 뒤진 거. 저기 오늘 개까지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 두마리요이 사람 구라치입니다 에이, 이거 소라 설마? 에이, 어 그러지 아니리발. 야, 유씨야 큰데. 이런 거 지금 소라 안에 작은 소라가 있는 리발. <목소리> 야, 낚시를 음만치이 사람 또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잠깐만 뭐, 저거 뭐지? 여러분 지금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이거 이거 뭐지? 아 말미잘 리발레기 아, 이거 맛조개 아니야? 어? 맛조개인데? 이거 죽은 거 같아 잠시만 이거 꽂아놓고 사람들 낚을게요 네. 자, 여러분 밤개입니다 밤개 이거 칼국수 먹었는데 론나도없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칠개 있거든요 칠개 껄감면 항상 볼수 있는 건데 얘도 먹었었거든요 개맛없어? 여러분 여기 바닥이 지금 계속 딱딱해가지고 원래 짐부은 바닥에 개까지 애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네 뭐야? 락지개 아니에요? 어. 즐겨라 큰 구멍 나오면 한번 바로 파볼게요 왜? 이런 거 거의 거다 뒤져있는 거야? 어? 잠깐만. 아 생선이네 생선 진짜 약한 척 하는 거개 짜증난다 <목소리> 자, 여러분 100%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나 난 근데 한 마리만 잡아도 컨텐츠 할수 있어 걱하지마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사람 오늘 해루지 처음이에요 처음 자 여러분 그나마 지금 조금 가능성 이 있는 구멍을 해볼게요 자이 구멍을 라인 따라 파줍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다른 쪽 숨구멍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지금 후벼파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옆에 주변에 다른 숨구멍이 돼야 되는데 <웃음> 이사갔네 일단 구멍이랑 구멍을 싹다 파봐야 돼자 아주 롯 같은 느낌 발견됐습니다 이게 굴러갈 느기 보이세요 이게 약간 서해 군소라고 막 사람들이 하는 데 버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구멍이 다 사선으로 파져 있는데 그런 구멍이 아니라 앞으로 팅 이렇게 파져 있는 구멍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구멍 한번 파 볼게요 그걸 보면은 조건이 주변의 숨구멍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개, 디진 거, 이거는 조금만 난 개가 파는 거 같아요. 다음 구멍에서는 절대 실수 안 한다. 잠시만요, 여러분. 어, 소라 게렛기 있습니다. 야, 이거 서해 소라 게렛기, 소라 집게가 안 보이죠? 이게 소라는 론나 큰데 자기는 론나 작은 거, 니까 집을 론나 큰 거를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그러 대가리가 좋은 거예요. 약간 중학교 입학할 때 러머 니가 교복 론나 큰거 사준 저 마이가 무릎까지 와서 덕분에 왕따 조금 당했어요. 거래 리바르기. 야, 이 개까지 구멍이 그런... 생각보다 없다. 그리고 이런 서해는 아 이런 조개들이 이렇게 구리네 회크리발. 여러분, 서해 해루질이 진 했는데 그거 하나 좋다 군석아웃살 리발 자 여러분 여기 좀큰 구멍 발견했거든요 파볼게요 아 이건 여기가 바로 숨구멍이다 어, 이렇게 뚫려있네 이이이 이, 이, 이 새끼 집이다 이개들롬마을래자 여러분 이 구멍 어? 뭔데 뭔데 어? 어 버려 자 여러분 이 구멍 파볼게요 사선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어, 완전 쑥쑥 들어가는데 어디 여기 여기? 어어, 어 이거 느낌 왔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쫙쫙쫙쫙 눌러주면은 저기서 이제 숨구멍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서 터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개까지가 있으면은 뿅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조사볼게요 おお、治った。治った。治った。うわ。<笑> <웃음> 와 여러분 <웃음> 와 대박 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개까제입니다 속이랑 완전 다르죠 자 해외에서는 멘티스 시리브라고 해가지고 키우는데 지금 론나 흥분해서 목소리 커진 거 맞아요 야야 팔다팔다 뛴다자 네, 보시면 은아 야야야 론나 팔 펀치 레기야 자 보시면 멘티스 시리브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갈고리 있죠 갈고리로 사마귀처럼 이렇게 해서 갈고리를 걸어서 이제 생물들을 잡아먹고 일반 펀치형은 펀치 쳐가지고 쪼개서 먹는 거예요 아마 다른 생물 유튜버분들 들어가보시면 분명히 이 펀치형이 있을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래끼 잡히는대로 다 잡는다 이개래이야잘갚보지야 근데 왜이렇게 지금 진... 아, 원래 이래 원래 근데 생각보다. 이게 꼬리가 다살이야 주베르? <웃음> 어떤 구멍인지 알겠다 일직선으로 땅으로 떨어져있는 구멍이에요 어 이런 구멍 같아 이게 론나 크잖아 구멍이 아니야 이것도 옆이야 어? 아, 이거 아래다 아 옆이네 리발레끼야물좀 갈아줄게 야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마 오케이 물 깨끗해졌다 론나 더러워 자 여기 지금 완전 지금 갯벌 지옥이거든요 그냥 이렇게면 네 발로 가는 건 어때? 뭐야 어, 로나 혐오스러운데? 알인가? 알이네. 가 가자. 건드시 말자. 이런 거라? 잘 응용해줘. 자 이거 뭐? 뭐가 잡혔는데? 뭐야 이거? 아 칠개, 칠개, 칠개. 버려. 개맛 없어. 반대편 나오는 구멍도 커야 돼. 너무 조그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씨, 어렵지? 근데 아까 걱정하지 말라며 아 <웃음> 여러분 이 구멍 찾는 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손다어봐야 돼요 이 구멍이 너무 작잖아요 숨구멍이 이러면 안 나와요 보세요 이거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야 리발 사실 미련 있어 자 여러분 개까지 발견했습니다 개까지 <웃음> 어? 뭔가 느낌이지 이거 숨구멍만 찾아보자 오 이건 100%다 자 여러분 여기, 여기 나옵니다 여기 쑤시고 있어요 남왔다남다남다와 어? 나왔다, 나왔다. <웃음> 진짜 아따아이 새끼들 쏘네 저이새끼 보면 여기 끝에가 전부 다 무기여가지고 야 여러분 방금 쏙 나온 거 보셨죠 와, 저기요 언제 잡으세요? 믿어보시라면서요 <웃음> 야 이게 나올 느낌이 오면 딱 나오네 생각보다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좀 사, 사, 사, 살려주세요 동해로 돌아갈래 안에 아, 이 새끼들 통 튀어나온 게 재밌어 나도 빨리 잡아봐 느낌 왔다 여러분 느낌 왔어요 이거 뭐 이거 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리바. 진짜 이거 뭐, 주변에 흑색이죠. 색깔이 좀 다르죠. 어, 아니야. 이 새끼들 많이 없구나. 어? 이거 뭐야? 졸라 큰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오면. 내 손이 나왔는데? <웃음> 자 여러분 이 구멍 아니야 요 구멍 아니야 요 구멍 아니야 왔다 제이 구멍 진짜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지금 골뱅이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골뱅인데 안에 비었다 리발 지금 두 마리 잡고 50분째대 지금 땀나고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최소 세마리이상 가져가야죠 자 여러분 물풍선 발견했어요 물풍선 이게 무슨 알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완전 지금 느낌이 이거 탱탱물 느낌이에요 보세요 터트리자 구라예요 어? 이구멍 거의 1000%인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 여러분 여기 쑤실게요 나와 나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오케이 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아이 구멍을 았았어 그거 탱탱볼 가지고 돌아 진짜 얘는 왕건이 왕건이 동해안 개까지는 진짜 크기가 크거든요 근데 색이 좀더 작은데 와얘 진짜 왕건이다 어뭔 어, 소리야 다시 해봐 다, 다 다시 해리이레기 <웃음> 썸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 썸네 <웃음> 버려 버려. 구멍에 크게 느낌이 있어 저금 허세 부린 거 같은데 허세 맞아 거의 눌러봐 손으로 옆으로 돼 있어? 응 그럼 그 구멍 아니야 나한테 금지 같은 거 여러분 가끔 요런 덜 들면 이 안에 낙지도 있던데 자 아, 리발 낙친줄 알았는데 개찌렁이 리발레끼 저거 뭐 같은데 누나? 이 구멍 같은데? 한번 해봐 쭉 들어가? 어. 수셔수셔뭐 나와? 누나 손 나오네? <웃음> 어? 얘 들어갔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왔어 나왔어? <웃음> 다 봤어 <웃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나이스 아, 너무 좋았어 다리 풀린 거 처음 봐 뭔가 느낌 뭔지 알겠지? 이게 느낌이 다르네. 자 여러분 저는 조금 쉴게요 저 누나가 알아서 할 거예요 승규 형어 누나 열심히 해? 제가 한 번만 더 이제 또 야려볼 거거든요 아, 어, 어, 열심히 해 보세요, 그 이후로 헌터판과 법규누님은 한마리도 못잡았죠 자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뒤지게 했는데 자 4마리 잡았습니다 4마리 보시면은 시야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 얘네 벌써 뒤져가네? 어? 아이 아이 아이 페이크구나 리발레기 일로와 이래 기야자이 4마리 바로 가져가서 간장게장에 조져볼게요 아자 여러분 오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개까지 한마리 잡아주신 누님 이하는 펜션에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이따봐요 원래는 이따봐요 라상라삭인데라상라삭 라삭라삭 먼저 하니까 신선하네 여러분께서 코리한 맨투스 쉐이밤 여러분 그 이거 약간 모자 이렇게 쓰면 미국인들이 포맷다고 나서 이렇게 뒤로 쓰는 약간 고런 느낌이죠 여기 약간 볼륨이 이렇게 살살이 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라라하 <웃음> 여러분 이게 바로 코리아 멘티스 슈리프0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거의 뒤지기 직전이다 여러분 이렇게는 잠깐 설명드리자면 멘티스 슈림프는 다두 가지 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매니아 분들이 키우시는 펀치형 멘티스 슈리프가 있고 스피어형 멘티스 슈리프가 있는데 펀치형은 펀치를쳐가지고 조개 같은 걸 전부 다깨 부셔가지고 먹는 아주 사악하고 대가리 좋은 렉기들이에요자 근데 여기는 스피어형이라고 보시면은 자 이쪽에 오, 오 이거 보세요 오 야야야야야야야 이될게 야야 자 요런식으로 스피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평소아 아. 아! 우와.. 아, 여러분 지금 살짝 찔려가지고 지금 피납니다 살짝 찔려 피나야 돼 아, 라떼 다 새우나 약간 요런거 요새 찔리면은 그거 그비브리오패혈적하는데 그 진짜 진지해요 이번에 리발? 야개시 x 시 x x x x x x 자 여러분 제가 찔린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흉기예요 흉기 던져버려 여기다가 죽은 녀석으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당난권 리발 사마귀처럼 물고기가 지나가면 요걸로 이렇게 잡고 땡기나에 라삭라삭라삭라삭 라삭, 라삭, 씹어먹는 거예요 아자 여러분 이로가 틀레기를 손질하기 전에 간장 멸치 스 쉬림프 장은 무슨 빠이에요 바로 간장 빨이에요 무슨 빠이에요 간장게장 빨이에요 라임 지렸다 자 먼저 냄비 탱 오. 휴지 뭐야 리발? 자, 여기다가 론나 식은 간장 반 컵. 언언언언언 어, 어, 어, 어, 어. 하나도 안 싱거워. 론나 짜버리는 물반컵 하나도 안 짜. 자 그리고 흑설탕 1/3 컵 버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흰설탕으로 했냐 오늘은 흑설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펜션에 흑설탕밖에 없어요. 리발 개소리야. 자 그리고 바로 부탁한. <웃음> 밸브가 열렸습니다. 라가리닥 천리발레껴 보시다 밸브가 불라야 파이어. 어 이거 왜왜안 왜? 진짜 밸브가 열렸습니다. 파이어. 어, 오나 이제 나온다. 리바. 어 리바. 컨텐츠 다 날리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 아주 발발 끓여줄게요. 더 빨리 끓이려면 라가리 봉쇄. 이라가리가왜 이렇게 얼른? 어, 이런 라가리네 라사 라타. 여러분 지금 이게 끌고 있는데 여기 주전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웃음> 이건 좀 현타오네 리발 자, 이렇게 끓였으면, 나가리열로 오, 야. 바로 톤 오프.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간장게장은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노래기를 식혀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냉장고, 냉동실, 아니죠. 실온에서 식혀야 돼요. 자, 여러분, 간장이 식는 동안, 객가 재래기들을 지금 바로 씻겨줄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한 마리 빼고, 나머지 세 마리 있죠? 오, 오, 오, 호퍼치퍼치 아직 론나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머리통을 한번 쳐볼게요. 키저 헤이 쉐이켜. 오, 오, 오. 어 미안해, 미안해. 오, 달달 떠네, 미안해.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개까지 손실을 포기할 수 없죠? 버려. 일로 와, 이집게야나상 리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스피어형입니다. 지금 이래기야, 당랑권으로 이래기를 지금 잡고 있죠? 어어, 놔. 놔. 야, 진짜 미안해, 나. 이게 왜 얕나? 워터야!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여러분, 갔다 오면은 무조건 이 치술로 아주 빡빡빡빡 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안 해주면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할게요. 근데 여러분, 나 아까 찔렸지, 리발. 여러분, 참고로 비브리오 폐혈증은 새우 까다가 찔려도 걸릴 수도 있는 게 비브리오 폐혈증이에요. 근데 저는 면역력이 좋고 아주 좀 건강해가지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일단 소독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면는 TMI 아무도 걱정 안해 버려. 저렇게 다 조살 낚이들은 던져서 여기다 받아. 아 실패. 던져서 여기다 받아 성공 저멀리 거죠. 다음은 너리발 낚이. 어어 팔팔하네. 스피어루 이거 한번 뭐 잡아봐. 자 잡아봐 잡아봐 공격성 없는 낚이. 조사조사조사조. 조사 조사. 제레브 낚이서 매트슨 슈리프 손질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간장게장으로 이렇게 절이는 거든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살아있을 때 간장에 들어가면 그 그 간장을 자기도 이렇게 이렇게 마시거든요 롯나 맛있게 그때 그몸 안에 간장들이 배어서 제가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입안에 주배를 폼이 가가다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다가다르게 롯나 빨라 아 리바.. 아 적혈구 두통 온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간장에 요래기들을 넣을 건데 넣기 전에 간장에 따로 넣어야 될게 있습니다 간장이 다 식은 거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먹어볼게요 엄마 엄마 진짜 죄송해 왜, 왜, 왜냐면은 진짜 간장게장은 엄마 거보다 내게 더 맛있어 난 뒤졌다 이제 엄마한테 간장을 잠시만 이쪽으로 빼줄게요. 현타 안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꺼 3분의 1 크기만한 로추 라삭 삼라이 라삭 꼬르동 다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빼놓을수 없다 바로 통마늘! 통마늘! 통마늘! 자그 다음에 아직 한발 남았다 오오오 오, 리발 자 그리고 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통후추 리발 저머리 꺼죠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안 좋은 게 있습니다. 어디에 안 좋냐면 통후추가 펜션 주인 거라 아까 그 성격 보셨죠 저 맞아요. 어쩌라고? 안 무서워.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치가 텐션 타임샷. 자 그려서, 잘 그려서, 잘 그려서.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추배를 마있어 보이는 간장 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로 여기다가. 잘 가요. 내사랑 많이 고마워 잘 가이래 기야랑하 살아있는 랑해하야 허리 굽혀, 허리 굽혀. 이선 문제 있사 허리 굽혀. 아무리 제일 랑해 사랑해. 야야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아주 아름랑 강장내 까지야! 어, 할... 이 새끼, 스피어 왔다, 리발. 리발. 리발 리발 리발 잘했어 참수 자 여러분 보통 간장게장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푹잠겨도그 다음 바로 너먹너먹 하는데 이간장게까지장은한 3일 정도 잠겨주고 그 다음 바로 꺼내서 라나라추베밀추밀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저에끼 열어 아, 아, 아 들어가 이래 끼야 내일 먹으러 달아버려 제가 내일 패션을 떠나니요 내일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 냉장고에 다시 이틀 동안 숙성에 넣고 그리고 바로 꺼내서 여러분들은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사라사추베추밀일 뒤에 봐요 아척 철구 태가리 깨질 것 같다 리바 잠깐만 지금 다음날이 되어가지고 대가제를 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열어 일로와이렉기야 엘버로 <웃음> 닫아버려 일로와이보지야 일로와이상식아 마지막으로 제일 큰놈 일로와이 상만아어 미안해 미안 누워버려 라가리 봉쇠 아이스박스 이렇게 들어가 아이스백 아이스백 으어 <웃음> 아, 딱 이렇게 라가리가 딱 아니 라가리가 아니라 라다리가 딱맞아 떨어집니다 닫아버려 야, 바로 집으로 가서 봐요 여러분 상만이 두고 갈게요 자 여러분 3일 동안 수선 내개가제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목소리> 열어 어 홀리 쉿뿌크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간장에 절여져가지고 지금 색깔이 아예 싹다바꿔 버렸습니다 롬나 맛있겠네 추베르 일로와 이래끼야 4마리 두고 자, 위에 건더기를 살살 뿌려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개가대장이 완성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간장 대장은 그냥 개를 바로 추베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개가대장은 지금 바로 추베르 하면 제 라가리가 다 날라갑니다 라가리 삭제 자, 그럼 그래서 이가들래끼들은 손질을 조금 해줘야 돼, 나다 아주 귀찮은 개가체래끼들개가의 대가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부분 라섹사브라이자 그리고 여기 꼬리에 엄지손가락이 찔려서는데 역시 다행히 저는 경과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라 에, 왼손 리발 다행히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지 자고 그냥 싹다 나와버렸어요 리발 이스. 이쪽 손 이쪽 손이 까먹었어? 뿌리 부분도 싹다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해 보시면은 여기 옆에 살들을 근데 이거 여기만 보면 리발, 여기 개관보네 펀치. 옆에 갑장을 아자자 다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요 껍질을 벗겨줍니다. 와, 샤라라라라자 그럼 이렇게 개까지 살만 않습니다. 요거만 바로 준비업 해볼게요. 수저, 개까지, 팝, 그리고 김상만. 어 그래 미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먹기 전에 개빡시는게 뭐냐면요 왜왜개빡시는게 뭐냐면 원래 개까지가 한 이만했는데 아까 손질을 하고 나서 제일 큰 녀석이 요만해졌어 요만 이거 약간 작아지는 거 보니까 그 군소 같은 느낌구나 리발레꺄 자 여러분 그냥 일단 국물 먼저 퍼가지고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물 퍼서 투베를와 내가 이전 영상 공개탕 만들었잖아요 공개탕에서는 진짜 거짓말 하나 두번 씻고 바로 에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두번 씻고 와무나 맛있습니다 진짜 러버니 러버니 죄송해요 진짜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제가 훨씬 더잘 만들어요 난 뒤졌다 밥싹 퍼가지고 여기 국물에 쫙초메르 이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짜지 않다는 거예요. 간장장인데 짜지 않아요. 이거면 어떻게 안 짜게 하면요? 냐 간장을 그렇게 진하지 않은 간장을 넣으면은, 나중에 결국 별로 안 진해요. 롬나 당연할 얘기, 리발렉야? 잡았다, 리발? 대망의 간장 게카제 장래기를 한먹어봐 바빔 롬나를 란장 랠랄레장 솔직히 살이 좀 아삭거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지금 약간 이게 내가 싫어하는 그 식감 이 어떤 식감이냐면 약간 버섯이랑 군소같은 약간 말랑거리고 질길 것 같은 그런 개같은 식감 슈베르 오. 와 이거 해 미쳤어요 와와 내 유튜브 채널이야 너유튜브너 따로 파. 니가 니가 뒤에서 실선을 딱 가져가면 내가 뭐가 돼 내, 내가 내 주인공이라고 여기 아 여우에요 여우 와 평소에는 완전 이래 안 이러거든요 와 오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발 접는 거 봐라 아너 여우여우다 여우 원래 아니래 원래는 막 앙앙거리고 배들고막이러네와너 해야겠다 유, 유튜브 김산만 유튜브 시작해야겠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장게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뭐 하면 항상 조금만 맛있어도 훨씬 맛있다라는 다들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간장게까제장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론나 맛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먹기 전에 조금 겁났던 게 약간 물컹거릴까 봐 겁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물컹거려요 롬득론득해요 진짜로 와... 와. 아내 채널이라고 내 채널 여러분 두 번째 개까지 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 와 오동통한 게 두껑 던지면 인양 일 사이로 반씩 들어갔다 힘거 나가는 그런 느낌 개줄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고 론나 어, 짜요. 아까 뭐안짜안 짜고 선택하면은 안뭐 나중에 별거 안 짜게 되죠 이러면서 론나 잘라셨거든요 지금 개까지 통으로 먹었는데 개짜다 리발. 조금만 덜 짰으면은 진짜 이것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참고 먹어볼게. 제일 작은 랙기 마지막에 잡을 래요처요에를 이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짜지 안돼롬 났다 봐이바봐상마 음료수 가져올 테니까 잠깐 너가 이거 라가리 털고 있어? 음료수 가져 올게 무슨 얘기 했어? 무슨 얘기 했어? <웃음> 요우요요언언언언언 아참 여러분 그그 그. 광고 아니에요 리발 자런데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개가자들은 조금 진물로온데 얘는 살짝 색깔이 하얘요 이게 약간 싸웠나 상했나 부패했나라는 약간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먹고 이상하면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튜베르 웨이터 하얘 리발 여러분 얘는 약간 싸지도 않고 그냥 되게 식감은 또 그대로 맛있어요. 설마 이건 뭐 엄지손가락 찔렸는데도 비브리오 패쳐안 걸렸는데 요거 나이먹으 비브리오 패쳐걸리겠나 이발 <웃음> 무서워이.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간장 개가 제작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면다음에개벌로 가가지고 갯벌에서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무들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바오 너 이거 팔기로 했어? 했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팔기로! 요 요요 요여